사람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까 트레비의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트레비어만의 대표 메뉴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사실 절반 이상이 50% 이상이라고 말씀하고요 어떻게 뭐 인테리어 써도 은경우는 수상경력도 좀 있구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실 출시는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소개를 못했는데 그 쌀을 사용한 게 우리쌀 라거라고 제품이 있습니다. 그 또한 또 라거 맥주긴 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 제품 중에 우리쌀 라거를 좀 홍보를 하려고 나왔습니다. 쌀을 사용하셔서 맥주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려운 점은 없으신지? 사실 설계 설비 자체가 라거, 그 그러니까 쌀을 이용한 게 이제 애초에 설계된 게 아니다 보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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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경계성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차별화라는 부분은 있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동우라바고요 여기 코세인이랑 아리랑 브러리에 있는 설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로봇 속에 광부에 대한 설명을 어,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정선 쪽에 이제 그 정선에 그 정선 아리랑 그게 많이 유명하니까 그걸로 이제 정선에더 많이 알리자 지역 상품으로서 아리랑이라니. 아리랑 브라우리는 어, 맥주 장비의 국산화에 앞장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 장비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 어, 이쪽 장비로는 맥주 탄산화장인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맥주가 최종적으로 충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탄산을 주입해서 이제 충진이 완료되게끔 해주는 맥주에 이제 탄산감을 더 준다는 장비로 보시면 되는데 이쪽에 상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쪽에가 이제 맥주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쪽으로 이제 탄산이 들어오면서 이쪽에서 맥주와 탄산이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세운쪽 이쪽 뒤쪽으로 맥주가 나가게 되는데 이쪽이 압력이 이쪽이 더 높고 이쪽이 낮아지는 형태로 그 맥주가 탄산이 섞였나 안 섞였나 그걸 확인할 수있어니 혹시 아리랑 브루어리에 특별한 메뉴가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아리랑 브루어리의 대표 맥주 맥주는 군드레 피스너인데요 오늘도 어, 정선에 아무래도 특산물이 어, 군드레, 군드레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군드레 사업단이랑 연계해서 만들어낸 군드레 피스너가좀 모든 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많이들 찾으시는 맥주 입니다 그러면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요즘 인기가 많은 맥주는 다이젠이나 아라차 IPA 같은 경우가 좀 인기가 많고요. 어, 아, 아라차 IPA 같은 경우에는 좀 가볍고 드라이하고 어, 호의 아로마가 많이 살아난 그런 IPA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어, 음식과 같이 페어링해서 먹기 에 좋은 맥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이젠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형과 정향이 입맛을 좀제공고 부드러운 맛 때문에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라는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수제 맥주의 대표 주자 핸드앤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지수라고 합니다. 네. 핸드밀트만의 장점을 소개해 주시면 한국에 대한 문화나 아니면 한국에 대한 재료 같은 거를 많이 사용해서 한국적인 맥주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어 다른 양조장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그 사워맥주를 만들어도 그 유산균을 이제 김치에서 추출해서 만든 김치유산균으로 만든 사워맥주를 사우, 만들기도 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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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양조장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진짜 양조사들이 하나하나 땀 흘려서 직접 맥주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저희가 자부심 있게 항상 이걸 그 누구에게 판매한다고 해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맥주 그리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먹었을 때 마시, 맛있는 맥주 저희가 그 생각을 하면 항상 맥주를 만들고 있니다 제가 먹었을 때도 맛있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는 맥주를 만들고 있어요